삶을 바꿀 수 있는 힘, 내 안에 있다. 돈에 투자하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 삶에 투자하라. 빨리빨리를 애치는 성급함은 사실 핵무기만큼의 파괴력과 모르핀만큼의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 분주함은 삶에서 본질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 만에 하나 당신이 자신과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힘을 잃었다는 증거다. 당신 자신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이 제 구시를 못하는 것이다.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통찰로 얻은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어느 회사나 중요 부서로 지급되는 연구개발부가 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머물 것인가. 이하도가 당신이 투자해야 할 가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신 곁에서 힘을 보태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친구나 스승, 공동체 등이 있으면 당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깨어있는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 수련회에 간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현명한 투자다. 수련회 동안에는 평소분주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 볼수 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련의 잠석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연구개발의 시간이기도 하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힘과 안정, 그리고 행복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가족의 힘과 안정 행복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구를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수행은 훗날 나와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얻은 통찰력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투자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수행하라. 그런 사람만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이어져 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일도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주변 상황과 더불어 뭔가 마음의 상태를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을 보호하고 모두 안정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간단한 수행이야말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투자다. 이런 투자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과 업무 향상이 덤으로 따라온다. 당신이 해야 할그 다음 투자는 가족의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우선 깨어있는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일이나 생각의 노예라면 당신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 프레드릭은 아들 필립이 수술을 받았을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결국 클로디아는 무려 7시간이 넘도록 혼자서 아들을 간호해야만 했다.프레드릭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 클로디아가 수술을 받을 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삶의 기술을 모르는 탓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 또한 깨어있는 삶이나 깨어있는 소비의 기술을 모르는 탓에 점점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제 출구를 찾아야만 한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자. 끊임없이 달리는 말에서 이제는 내릴 때다. 말을 타고 정신없이 질주하는 남자가 있다. 길가에 서 있던 그 친구가 남자를 보고는 큰 소리로 물었다. 자네를 어디 그렇게 바삐 가는 건가? 남자는 친구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는 말했다. 그건 나도 몰라. 말에게 한번 물어보게나.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는가? 무작정 달리는 말 위에 납작 엎드려 있는 남자와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리는 말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일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 일에 쫓겨 달리기에 바쁘다.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은 또한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기차와도 같다. 백대의 차를 싣고 달리는 기차를 상상해보자. 기차는 자신을 멈추게 할수 있는 어떠한 제동장치도 없기 때문에 그저 달리기만 한다. 종국에 일어날 대형사고는 뻔한 일이다. 이처럼 이 일은 당신을 무작정 질주하게 한다.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절대 멈출 수 없다. 이대로라면 당신은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 도울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태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당신은 그 질주를 멈춰야 한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수행하라. 당신이 진정 일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깨어있는 마음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라. 누구에게나 시간은 귀중하다 심지어 시간을 돈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큰 무엇이다. 시간은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시간은 무엇인가? 시간은 바로 삶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당신 앞에는 돈을 벌어야 하는 24시간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앞에는 삶을 살아가야 할 24시간이 펼쳐져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서 살아나고 싶은 유혹에 지지 말고 버텨야 하는 이유이며 지금 이 순간을 생생히 살아야 하는 까닭이다. 당신이 투자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그 자체다.